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송달송 퀴즈로 풀어보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초롱부동산 상가팀에서 늘 직원들의 어떤 그 실력 배양을 위해서 간단하게 OX 퀴즈로 아송달송한걸 서로 문제를 나누곤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수, 그 수준의 문제를 발췌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람은 챙겨보세요 건물주가 되시면 이런,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도움 되고요 아니면 또 상가를 중계를 하시려고 하는 소장님들도 어, 막상 아파트만 중계하시거나 이런 소장님들도 하나씩 이렇게 양념으로 알아두시면 어, 요긴하게 또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간단하게 세 개만 풀어볼 거예요. 1번 문제.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환산보증금 부산은 그게 6억 9천입니다. 한도가. 그 한도를 초과를 했을 때,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될까, 안 될까, 이 말입니다. 어, 금액을 굉장히 고가의 임대를 들어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. 만약에 병원은 어 건물을 뭐 이렇게 두개 층을 빌려서 보증금 뭐한 800에 어 아니 그월차인 800에 보증금 한 2억 이렇게 막 들어가 계시다. 그러면 거의 환산 보증금이 10억이죠. 뭐 어, 그럴 경우에 부산에서는 뭐 초과되는 환산 보증금이잖아요. 어 이럴 때도 내가 10년 동안 이 건물에서 병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법에 보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대학 갱신청구권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은 이 문제는 X를 아셔야 될것 같고 어?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나? 뭐 보호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않는게 맞다고 라 생각하면 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옵니까 X입니까?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. 답은 정답이 X니까 어,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죠?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어, 조심해야 될 거.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에는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어,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상인법 2조 3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반면에 묵시적 갱신 있죠.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겠죠. 근데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앞에 원래 2년을 계약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서 다시 안 쓰고 3년 차에 예를 들어 접어들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, 그러니 어, 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간이 끝나가면 어, 계약서를 다시 쓰되 그 요구를 언제 하셔야 되느냐 내 만기가 다가오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상가는 1개월이죠 어, 그 사이에 어, 저 계약이고 다시 어, 다시 쓰겠습니다고 요구를 하셔야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, 좋은 자리 목소에안 나가고 그대로 계시려고 하면 그 정도는 챙기셔야 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법이 뭐 어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쓰고 아이고 막 그대로 있을래요 이랬다가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, 두 번째 문제 1번 맞추셨나요? 어, 고액의 어떤 그런 임차인이 소양님 이거 계약갱신 어, 2년 이거 지났는데 계약갱신 이거 뭐 보상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까 질문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차기간이 갱신된 경우 그 갱신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올까요 엑일까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갱신됐으니까 어, 해마다 5%씩 올릴 수 있다 하던데 나 5% 올리겠어요 하고 묵시적 갱신 이후에 주인이 요구를 해온다는 거죠 그럴 때그 요구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되지 않는다가 문제니까 안,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O 인정된다 생각하면 X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죠 볼까요 어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O라고 하셔야 되겠네요. 어, 상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어,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는 기존 임대차와 똑같이 한게 묵시적 갱신이죠. 근데 묵시적이 갱신을 그이후로한 어, 차임증감 청구 즉 임대료 인상은 못합니다. 동일한 조건이어야 묵시적 갱신이잖아요. 즉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어, 갱신이 된 그런 경우에는 어, 차임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5%까지는 가능하겠죠. 어, 근데 묵시적 갱신에 의한 갱신은 차임 증감 청구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. 동일한 조건으로 그 갱신된 게 묵시적 갱신이니까. 이거는 어, 상인법 찾아보시려면 10조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 금액이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상가 임대차가 어,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. 어, 조세, 공과금, 감염병 등,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차임증감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 예외적으로 어, 2020년 9월 2 9일이든가요요게 어, 법이 바뀌어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? 어, 즉, 이런 어,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말고 묵시적 갱신만을 이유로 증감을 차임증감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되기 전에 5% 올리고 싶다. 그러면 어딱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다시 해서 추가로 받으시는 게 맞겠죠. 2번 맞추셨나요?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. 현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임차 기간을 갱신을 받았습니다. 계약서 다시 썼다는 얘기예요. 2년 처음에 어 있다가그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기간을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게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까요? 이 말입니다. 불가능하다 하면, 오, 중간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원래 2년 계약 한번 지났고, 그 다음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. 그 계약서에 쓴그 기간 안에 만약에 내가 중간에 나가겠다. 경도 해지한다. 그럴 때 어찌 되느냐 이 문제예요. 정답 한번 볼까요? 중도의 해지는 불가능하답니다. 중간에 해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 이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다시 하면 안 되고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가만히 계시다가 나 나가겠습니다. 이러면 3개월 뒤에는 그 이후부터는 달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.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습니다. 어 그럴 경우에 볼까요 상가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 상가임대인은 물론 상가임대인은 물론 상가세입자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계약서의 만기 날짜까지는 뭐 내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 이 뜻이죠 중도해지 안 된다는 뜻은 근데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인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. 그 이후부터는 뭐 달세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. 대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이든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이든 둘다 중간에 나가시오 하는 거안 됩니다. 중도해지가 불가능입니다. 임차인한테 유리하도록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선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어, 갱신이 된 경우하고 어, 어떤 어게더 유리한지 어, 임차인이 내가그 자리 계속 있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어, 요구를 해서 딱 쓰는 게 맞겠고요 어, 지금 아직 다른 데 나갈 자리도 구하지 않았는데 조금 애매애매한데 좀 이따가 뭐 언제든지 자리 구해지면 나갈 수도 있어 이럴 경우 같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서 만기가 지나도 묵시적 갱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겠고요.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 그냥 딱 정한 그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뭐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확하게 6개월에서 1개월 보사이에쓰시면서 5% 를 올려서 뭐 이렇게 산다든지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누가 더 유리한 지는 수사함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고액 임사인도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어내 10년 동안 있겠는 그 계약갱신 그 요구는 할수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처럼 세입자는 묵시적 상태에는 나가겠습니다 하면 3개월 뒤부터는 어, 달세 그만 주셔도 되고 어,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, 한번 짧지만 챙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어, 초롱부동산 상가팀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, 이렇게 어, 작지만 퀴즈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매물들을 어, 물건 작업을 하고 어, 또 매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직원들이 실력이 쑥쑥 자라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. 아주 전문가의 포스를 확 보이는 게참 <웃음> 재밌네요. 초롱 부동산은 상가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비롯하여 아파트도 부산에 있는 웬만한 중개 대상물은 다 중개를 합니다. 언제든지 필요한 건 상담에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. 또 다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